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안본 사이에 어, 잘들 지내셨죠? 어, 여전히 건강에는 이상 없으시고요 어, 많이 사회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물론 어, 세계적으로는 아직 멀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 그래도 하루에 뭐 30명 언더로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어, 우리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 학생들과 어떤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음,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월 15일날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투표로 인해서 어, 수업을 못했고 일괄적으로 어, 4월 18일날 아, 오늘이죠? 자 오늘 보강을 일괄적으로 잡아서 수업을 진행하게끔 됐습니다 어,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학교의 정책이니까 어 행복한 주말에 더군다나 토요일날 아침에 늦잠을 자야 되는데 말이야. 그쵸? 어. 자 어쨌든 어, 오늘은 현대과학과 인공지능 제3주차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1차, 2차, 3차와의 차별점은 무엇이고 어, 어떤 핵심 기술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4차 산업이 무엇인지 그래서 4자가 죽을 4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회가 변화된다 하더라도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어떤 아이디어도 짜보시고요 어, 새로운 모멘텀도 형성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고 어, 그리고 핵심 기술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도별로 어, 제가 중요한 것들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처음에 보시는 수렵 농업시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 이랬잖아 그렇죠 다 농업시대였잖아요 자 농업시대에서 18세기에 자 증기 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어, 공업화 시대가 됩니다 자 18세기 산업 공업시대에서 1차 산업 혁명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전기와 대량생산이 등장하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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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을 공표하게 됩니다 자, 18세기 1차 산업혁명 19세기 2차 산업혁명 20세기 중반에 3차 산업혁명 그리고 2016년도 4차 산업혁명 시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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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도 다 전자로 되어있잖아요. 제그 1세대 컴퓨터의 특징은 아, 주요 부품 소자가 진공관으로 되어있죠. 진공관 진공관이 부피가 커요. 자, 이정 진공관으로 되어있는 것이 각 컴퓨터 안에 들어가고 모든 음 회로를 선으로 연결하는 하드, 와이 하드 와이어드 방식에 따라서 어 4층 연산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부피가 굉장히 컸죠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1970년도 퍼스널 컴퓨터 그리고 빌게이츠가 개발한 MS-DOS라는 운영체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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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이라는 글자를 데이터 전송을 합니다 처음에는 실패를 했어요 처음에는 두, 글, 두 글자만 전송이 됐어요 약한시간 뒤에 로그인이라는 다섯 글자가 정확하게 목적지에 수신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알파넷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요? 자, 쭉 지나서 여기 인터넷이 생기고요. 그 전에 뭐 TCP, IP 같은 프로토콜도 만들어지고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서 팀 버너스 리가 세계 최초로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고 현재 이런 인터넷이 발전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빠른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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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대에 뭐가 생깁니까? 인터넷 of things. 줄여서 뭐예요 IoT입니다. 사물 인터넷이죠. 유비커터스와 어, 사물 인터넷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 의자, 책상, 컴퓨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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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하나 주의시 바라볼 것은 자, 여기 이동통신의 어, 발달, 부분, 발달 부분입니다. 발달 부분 이동통신 왜? 자 우리 생활 주변에 통신을 하는 게다 유선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잖아. 자 여러분들 지금 와이파이 쓰고 있잖아요. 다 무선통신이죠. 자 이것은 다 이동통신 기반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제1세대 이동통신은 1984년도에 음성 서비스만 가능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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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2019년도 12월 달에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통신사에서 5G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5G 기반의 이동통신 개통은 언제했어요 4월 달에 했죠. 2020년도 4월 달에. 그래서 이동통신의 역사와 이동통신의 흐름 그런 것들이 어, 우리 ICT 분야와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라 보기는 어렵고요 자,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바로 통신입니다 5 g 예요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클라우드 컴퓨팅 자, 이 모든 것들이 어, 5G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 이한 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1차, 2차, 3차, 4차 산업 혁명이 어떤 특징과 어, 언제 아, 시작이 됐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 현재 사회는 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아,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언제 등장이 됐는지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는 에니악이고 1946년도에 등장했고 그러므로 아 30년 뒤에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인 PC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그렇죠? 음.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자 소개하고 있는 한 장의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실다 지금 보실 것은 영상 인데요 5g 가 서비스 되기 이전에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kt 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미래를 상상할 때 우린 미래를 만들고 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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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G에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초, 속도, 속도가 빠르다. 초, 연결, 대량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 초, 저, 지, 연, 지연되는 속도가 극히 적다. 이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들이 다 묶여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세대 이동통신하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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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이동통신의 속도는 1기가 bps 5세대는 얼마? 20기가 bps 포지 대비 얼마 빨라요? 약 20배가 빠릅니다. 자, 초저지연 1,000분의 1초가 지연된다. 거의 지연속도가 없다란는 얘기야. 즉 옆에서 신호가 날라왔는데 음, 자동차가 지나가는데요. 자동차가 어, 지나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끼어들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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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지연 초연결입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자 우리 1차 2차 3차 4차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고요. 1차 산업의 혁명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증기기관입니다. 기계가 등장했다. 18세기 말 증기기관 도시공장이 아,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기계에 의한 생산이 가능해졌고. 자본주의 확립과 근대적 계급이 발생했던 시기가 18세기 제1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는 2차 산업혁명이 등장했는데 이때 핵심은 뭐예요 전기 공급이 시작됐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시기고요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자 이것을 우리는 포드주식 생산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생산 라인을 통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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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드론 많습니다. 이러한 총망라해서 선언한 것이 바로 4차 산업 혁명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서 질문, 설문조사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4차 산업 혁명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키워드가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 여러분들 답변에 의하면 자 어떤 친구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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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차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한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4차 산업을 공표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4차 산업, 4차 산업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기술이 융합됐다. 그리고 데이터가 힘을 갖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를 4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4차 산업 혁명은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과 사물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초연결 기술 융합 혁명이다 사물 인터넷 로봇 무인 자동차 3D 프린트 등등 여러가지 기술들이 융합되어 있다 자 그래서 스위스 다보스에서는 음,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라 이야기했습니다. 5년 내에 500만 개의 일자리는 없어질 거고요. 기존의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는 점점 심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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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VR, AR, MR, 유전자 편집, 뭐 인공지능, 로보틱스, 드론, 어, 각각의 기술들을 각각의 기술 기술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읽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메가 트렌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메가 트렌드는 뭘까요? 네, 거대한 기술 묶어 놓은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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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신과 은행 거래를 했는데 은행 거래 내역을 나와 당신 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퍼뜨리게 만들어서 해킹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이에요. 중앙집중형 시스템에서 분산화되어 있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온디맨드 공유경제 자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가능한 플랫폼을 통하여 공유하는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어 뭐가 있나요 음. 대표적인 택시회사 기억나시나요 우버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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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보스 포럼의 의장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의장이고요. 자 이분이 세계 4차 산업혁명을 공표하면서 직접 쓴 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책 읽어보라고 자, 권유를 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저한테 검증을 받으면 가산점을 드린다고 라 이야기했었습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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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환경도 체크하고요. 이런 모든 센서와 레이더를 통해서 측정해가면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화면은 2016년도 3월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승식을 맞춘 벤츠의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언제 맞췄다고요? 2016년도에 맞췄다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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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6시간 54분 약 7시간 걸렸구요 자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완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을 모두 다 체크한다라는 거지 2005년도 2006년도에 벌써 시승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 도로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비스 안되고 있는 이유는 사막보다 도로가 더 복잡하고 여러가지 상황 체크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내 차만 된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 도로에 달리고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자동차끼리 서로 센서로 데이터 주고 받아가면서 서로 피해야 되는데 모든 자동차가 지금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자 다음은 3D 프린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자동차들 보세요 자 3D 프린터로 출력한 겁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든 전기자동차고요약 44시간 소요가 됐습니다. 자이건뭐예요자 의료입니다. 의료. 사람들이 입는 옷 뭘로 만들었다? 3D 프린터로 만들었다. 자 여러분들 자라라고 아시나요? 자라? 자란가요? 어. 패스트 패션 업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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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말에 아, 수업 듣느라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주 수요일날 자, 정상 수업으로 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